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스상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것은 이렇게 도형과 아이콘을 활용한 파워포인트 디자인인데요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 2016버전 이상 부터있는모핑효과를 활용해서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만 커지게 만드는 이런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일단 삽입으로 들어가서 여기 도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 눈물 방울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쉬프트키를 누른 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면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 안에 원형 도형을 또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타원을 쉬프트키를 누른 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중앙으로 딱 가지고 와요 원의 크기도 조금 조절해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키를 누른 채 조금만 더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것의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를 해줍니다.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어떤 거든 해주셔도 되고요 중앙에 있는 원의 색상만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줬더니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안쪽에 아이콘이 들어가게 될 건데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이상에는 삽입 아이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삽입 아무거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삽입했고 그래픽 서식 지정 들어가서 색상을 아까 전에 색상 설정했던것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게 첫번째구요 여기 는 원도형과 겉에 있는 눈물방울 모양을 그룹화 시켜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채 복사해서 회전시켜줄게요 위쪽으로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 두개를 위쪽으로 복사 쉬프트키 누른채 이동 쉬프트키 누른채 각도 변경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뭐다 도형만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여기에 여기 오른쪽이랑 비어 있는 공간에 텍스트만 입력하기만 하면 완성이겠죠? 여기 텍스트를 아무거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위쪽에는 나눔스퀘어 엑스트라 볼드고요. 여기는 나눔스퀘어 라이트 체입니다. 이것을 왼쪽 상단에 입력했으니 오른쪽에도 똑같이 이동시켜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도 똑같이 이동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만약에 나는 여긴 이도형 색상을 조금 더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만 해주게 돼도 아주 깔끔하게 ppt 디자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또한 만약에 두번째 슬라이드에다가 두번째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이 도형의 크기를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모핑 효과를 주게 되면요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텍스트도 이동시켜주게 되면 똑같이 바뀌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겠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이렇게 세 번째 내용 왼쪽 하단 마지막 내용 이렇게 표현이 되면 뭐 느낌이 훨씬 더 다르고 그리고 표현하는 느낌 표는 방식이 참 다양해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